안녕하세요. 성남의 닭은고살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또 사주 하나를 가져왔는데 네. 한번 봐주세요. 네네네. 자. 다 받으셔서 손을 주시고 이렇게 이러주시고, 드시고, 타고하세요. 타고가다 드시고, 이렇게 받으시고 다 돼. 원래는 이분이 일일생일이라 올해 집기의 일일생일이다. 원래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랏밥을 먹어서 응? 변호사 같은거나 무슨 이런 거. 머리가 진짜 좋으신 분이거든. 음. 그 뚝보 그 이기야 뭐,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어, 좀 고집이 센, 조금 밀어붙이는 형국이 세신 분. 그래서 머리는 똑똑하고 조화는 생일이다. 그래도 내가 마음 먹은 얘를 굽히고, 근데 구설이 너무 많다 지금. 구설이 너무 많아갖고 이 사람 이분도 왔다 갔다해 지금 누군가가. 어? 마음에 안정이 돼있질 않고 누군가가 옆에서 자 옆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한테. 진짜 귀인이 될 만한 사람, 조언을 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 할머니가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힘이 들을 수도 있다 그래 내 사람이 많아야 되는 형국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원래 근데 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힘들지요 그래서 이 사주를 봤을 땐 분명히 나랏밥을 먹으셔야 되는 사주야 그러기 때문에 뭐 차라리 무슨 변호사나 뭐 회계사 이런 쪽으로 계셨으면 더 편할 수 있는 사주? 음. 그렇게 있으시면 되는데, 뭔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그랬는데, 뭔가가 업그레이드 돼서 했는데, 사람이 처음에는 내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내 사람이 되지 않는 거 있잖아. 무슨지 알죠? 옆에 사람이 나한테 귀인이 없어, 이분이. 외로운 사주, 외롭게 지나간다, 이래. 내가 덕을 베풀어도 나한테 덕이 오지 않는 사람? 그런 분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많이 베푸는데, 베푼 만큼 나한테 오지 않아. 그리고 처음에는 날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구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나는 형국 그래서 좀 외로운 사주 그러니까 혼자 뭔가를 베팅을 해야 되고 혼자 뭔가를 밀어붙이기를 해야 되고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어떤 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지금은 뭔가가 내가 생각에 아 그냥 있던 자리에 있을 걸 내가 이 자리를 웬긴 게 뭔가가 잘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형국이 돼버렸어. 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이렇게 딱이 사주로는 나룻밥을 드시고 살셔야 돼. 그러고 나야 이분이 괜찮은데 작년에 작년 올해 뭐가 업그레이드를 시키라는 형국이 들어왔거든. 근데 그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만족은 되는 것 같지만 100%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무슨지 알죠? 그래서 조금 힘든 형국이래요. 그래서 힘든 게 지금 8월이잖아. 9월, 10월달 넘어가야 조금 안정이 될 거라고 그랬어 자꾸 누가이 사람을 찔러.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좀 편치 않은 거 음. 어떤 분인데 그러세요? 이분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한번 이분 성격은 어떠신 것 같아요? 성격은 조금 고집이 세고 약간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 무대뽀가 이렇게 주장이 강한 거있잖아 남의 말을 좀 들을, 들을 때도 있지만 안 들을 때가 더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좀 주장이 강한 사주, 고집이 센 사주 그런 사주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 음. 근데 뭔가 약속을 하면 지키려고, 하시길, 지키려고 노력은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지. 주변에 그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야될까? 아까 말씀하신는데 네, 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 줄어든다는 얘기야. 처음엔 날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자꾸 사람이 줄어드는 형국에서 내가 갈수록 외로워지는 형국 그래서 옆에 사람을 자꾸 보충시켜야 되는데 보충시킬 만한 저 사람을 밀을 만 해놓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날 배신하는 형국이 돼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너무 인덕이 없어. 이 초월 생일이라 인간이더이 없어. 그래서 어. 이분이 그럼 구설수? 구설수 같은 것도 많이 따를 수밖에 없어 지금.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는 게 쉽지 않고 또 해결을 한다 해도 또 생기고 이래 지금. 그러니까 사, 이분이 뭔가를 해놓는데 해놔도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게 자꾸 태클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내 맘대로 할수 있는 었것 같은 것도 못하고 있다는 게. 어, 올해 지나고 내년에 좀...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에가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요. 음, 음, 음. 올해 수가 뭔가 내가 새롭게 시작은 해놓고 자리 잡는 시간에 내가 지금 뭐 나한테 균이 많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더 힘들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올해는 원래 새롭게 시작은 했지만 이 사주를 봤을 때는 원래는 올해 새롭게 시작을 안 해야 되는 사주인데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하겠어 올해는 그냥 다듬어가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음. 이분이 누군지 말씀드리고 좀더 물어볼게요 네네네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네성렬 대통령 아 그랬구나 사주가 네 그래서 음. 이분을 왜 갖고 오냐면은 요즘 기사에도 뜨고 뉴스도 뜨고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계시다고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약간 조리있게 못하셔서 그랬거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편하게 하는 말이 그게 이제 그냥 일반 사람 같으면 그게 아무 일도 아니야. 근데 그로 한나라의 대통령이시니까 뭘 잡으려고들 난리잖아, 지금. 그래서 그리고 이분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 그리고 이분이 지금 있던 사람들이 자꾸 나를 배신하는 형국이 되고, 나를 친는 형국이 돼버렸잖아. 나를 도와줬던 사람도 나를 나쁘게 얘기하고 이있잖아 지금. 그래서 구설수가 자꾸 따로 오는데 할머니가 그랬잖아. 올, 올까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이 올해를 지혜롭게 잘 넘어가고 나면 내년에는 괜찮지. 올해는 많이 힘드셔야 돼. 외로운 싸움을 많이 하셔야 돼. 허다못해 옆에 있는 분도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아마. 어, 어. 그런 형국이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공부한다 하시고 새로운 거 시작하셨으니까 새로운 걸 내가 그 전에 했던 거 같으면 걱정도 안 하지 그냥 밀어붙이기를 하면 되는데 이건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밀어붙이기를 해봐야 내가 자꾸 이미지만 안 좋아진단 말이에기요 그래서 지금 막 주위를 바닥으로 계시는데 올해 이게 올 지나면 내년 가면 괜찮으실 거니까 올해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조언을 받아가면서 다스려가면서 가실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음, 근데 이분이 그럼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을까요? 다시 또 어느 시점에서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 전에 우리 또 박근혜 대통령 그냥 뭐 이렇게 한달서 하고 이런질안 않아요 고집이 있고 또 저기가 있잖아요 주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저기해고는 저기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옆에가 없어지면은 그것만큼 마음이 안 좋은 게 없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든 간 당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은 처음 대통령을 밀어놓고 지금 이분을 대략 욕하는 형국이 돼버렸잖아 그게 구설수라는 얘기야. 이분은 올해 운이 그래서 그래. 음. 올해도 하늘에 내리셔서 돼서 이 자리를 잡으셨지만은 원래는 지금 그냥 있던 자리이셨으면 더 편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지. 근데 어딘가 뭐 사주 자체에 뭐 대통령 사주도 있으셨으까 됐겠지만 어떤 분이 돼도 이 1년은 자리 잡는 동안은 욕을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음. 아니 딴 분이 되셨어도 마찬가지일 거야 음. 서로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이 단합이 안 되니까 당에서 단합이 안 되면 계속 구설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그런 형국이 돼버렸고 근데 이분 운도 그래서 그래 운이 예전에 이 초하루 생일에 나랏밥은 먹는다 하지만 덕이 없다그랬죠 인간의 덕이 없어서 하나가 떠나가면 또 하나가 들어와. 무슨지 알지? 많은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지는 않고 이한 사람이 나한테 있던 사람이 가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는 한다는 얘기지. 그렇지만 크게 인덕은 많지는 않은 사주이기 때문에 구설을 막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주에도 인덕이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 뭐 바로 가든 거꾸로 가든 대우받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똑바로 가도 대우를 오랜 좀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인덕이 예전서부터 없어지죠 예전에도 크게 있었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대통령 할때그 시기에 왜냐하냐면 이분이 갑자기 준비를 하셨고 또 갑자기 우리 당을 바꾸고 싶었잖아 우리나라. 그래서 이분이 또 그리고 이분은 사주가 대통령 사주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인덕이 많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 올해는 그래요. 내년간 또좀 수가 바뀌겠지만 올해는 크게 인덕이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구소를 들어야 되고 조금만 글자 하나 갖고도 댓크을 걸어야 돼, 이분한테. 그러니까 이분도 당신이 그냥 표현은 안 하고 편하게 달라고 하는 스타일인데도 편치는 않으실 거야. 아, 앞으로 업무 수행을 하시는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는 그냥 음, 말씀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음. 왜냐면 말씀을 너무 편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게 오점이 돼 버리시잖아. 지금 기죠. 음.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을 너무 편하게 그냥 어, 대중의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왜그 전에는 다써도 다듬어서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분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기죠. 다듬은 것도 하다가도 갑자기 내 얘기가 툭튀어나오 있어 그게 오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오래 넘어가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응. 나 앞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얘기했잖아 귀인이 하나가 가면 하나가 들어오고 많은 귀인이 한꺼번에 들어오진 않아. 응. 한 사람이 떠나면 한 사람이 또 들어오고 그래. 왜냐면 초하루 생일이기 때문에 귀인이 계속 많이 남들보면 이렇게 복잡, 이렇지는 않아. 이게 한 분이 떠나면 또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또 귀인이 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내 운이 좀 바뀌면 그때는 이제 좀막이 단합이 잘 되겠지. 지금은 어떻게든 간뭐 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이 단합이 잘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인덕이 없는 거잖아. 그치? 민주당은 똘똘 뭉쳐있잖아. 지금 기막 자기네끼리 막 이렇게 했지만 이 국민의당은 서로 뜯으려고 그러잖아. 지금. 그래서 이분이 그 인덕이 없는 거야. 지금. 뭔가 이 지지율이 이만큼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뭔가 좀 자기 본인의 이제 문대랑 좀안 맞아서 이렇게 좀떨어지 거야. 문대가 게... 안 맞아서 그렇잖 내가 그래서 음. 올해는 새롭게 시작하는 애는 아닌데 새롭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이초월루 생일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또올 지나서 또 내년에 가면 나랑 또 사대가 맞아서 또 많은 주인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이 또 슬기롭게 잘 넘어가실 거예요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아직 주인기가뭐 아, 이제 시작이잖아 근데 <웃음> 원래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들어 <웃음> 이게 지나가버리면 덜 힘들어 차라리 난... 요때가 제일 힘들어 뭐든지 그러잖아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가 제일 힘들단 말이야 요거 지나고 나면 또 뭔가가 또 잘하는 것도 보이고, 막, 저기 하잖아. 그냥 다 뭐, 모든 분들이 그래. 시작할 때는 다 못마땅해 보이고, 이분이 뭐 됐을 때뭐확 변하고, 확 변할 순 없잖아. 혼자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근데,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분이 이제 잘한 걸 얘기하지, 또. 다 그런 수밖에 없어. 정치 생활을 그러면 좀 오래 하실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이걸 끝내면 더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웃음> 신어요이 <웃음> 대통령이 거 만기 딱 되시고 나면 새롭게 정치를 또 떼어들고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그냥 편하게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알겠습니다.